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시동 히터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책상 위에 무시동 히터 지금 언박싱을 해서 부품들을 쫙 펼쳐놨어요. 히터를 받으시면 처음에 해줘야 될 작업은 봉지를 보시면 이런 부품이 있습니다. 이런 부품. 히터를 지지하는 볼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히터에 장착시켜줘야 돼요. 야, 여기 히터 아래쪽 면을 보시면 이쪽이 배기관, 기름관에서 먼쪽이 배기관, 기름관에서 가까운 쪽이 흡기관 이에요. 나사를 보면 긴게 있고 짧은게 있는데 짧은 쪽이 배기관 쪽으로 합니다. 가장 첫번째 해야 될 일은 히터 몸통 쪽에 나사를 박아줘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배송을 받았을 때이 나사가 박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작업 하나가 생략이 되겠네요. 히터 나사를 박아줍니다. 처음에 아무런 포장부터 뜯어야 되겠죠. 자, 나사 네 개를 박았습니다. 짧은 쪽, 긴 쪽. 두 번째 히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차에. 흡기관과 배기관이 빠져나갈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이 밑쪽을 보실까요? 구멍을 몇개 뚫어줘야 될까요? 큰거두 개, 작은 거 다섯 개. 이만큼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큰 거는 25mm, 작은 거는 약 5mm가 됩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구멍 뚫는 공구 두 개를 같이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동 드릴을 가지고 있다면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시면 돼요 구멍을 뚫을 때 어떻게 뚫냐 구멍을 가장 쉽게 뚫는 방법은 이게 자동차 하체라고 할게요. 자동차 하체에다가 히터에 받침대, 일자받침대입니다. 일자받침대를 댑니다. 그리고 드릴로 이 받침대 모양에 맞춰가지고 구멍을 뚫어주시면 돼요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큰 구멍 두개 뚫고요. 그리고 작은 구멍을 이건 약간 사이즈가 크네요. 작은 구멍을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뚫어주면 됩니다. 히터 받침대 보면 구멍이 연료관 구멍이 두 쪽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연료관의 위치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모양을 그대로 해가지고 자동차 하부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게 가장 힘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멍을 뚫어 주셨다면 설치의 절반을 성공한 거예요. 구멍 뚫는 게 가장 어렵다. 사실 저도 구멍은 잘못 뚫습니다. 왜냐하면 전 히터랑 배터리는 잘 알아도 자동차는 잘 모릅니다. 첫 번째 단계 구멍을 뚫어준다. 일단 이걸 자동차 하부라고 보고 구멍을 뚫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구멍을 뚫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두번째, 구멍을 뚫었으면 히터를 자동차의 구멍뚫어준 부분에 안착을 시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실리콘 재질의 고무판이에요. 굉장히 열이 강하고요 히터에 실리콘 재질 고무판을 끼워줍니다. 끼워줄게요. 얘가 가스가 새는 걸 방지해줘요. 자. 끼웠고요. 이제 아까 구멍을 뚫었다고 가정을 한 자동차 해부의 하부에 자동차 바닥에 히터를 설치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히터는 이렇게 똑바로 설치해야 기름 공급이 원활합니다. 그 비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히터 뚜껑을 열었습니다. 히터 뚜껑을 열어보면 이 부분이 바로 점막이에요 기름이 여기 보이죠? 펌프를 통해 밀려진 기름은이 기름관을 통해서 점화기 쪽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 상태로 돼있지 원활하게 점화기로 기름이 공급이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히터를꼭 측면 장착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꼭 측면 장착을 하고 싶다면 딱한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으로 설치하면 점화는 약간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점화기 쪽으로 기름이 공급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방향 이 방향으로 설치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점화기 안쪽에 보면 이것도 나산이라 이렇게 설치하면 나사산을 통해서 기름이 흘러나와요 나중에 차에 기름이 튄 거를 보게 될 거예요 또 절대로 안 되는 거 이렇게 설치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 불도 안 붙어요 왜냐 기름 공급해 봤자 점화기로 갈까요? 안갑니다. 그래서 히터는 1. 웬만하면 똑바로 설치하자. 두번째, 나는 자동차 구조상 똑바로 설치가 불가능하다 할 경우엔 그래도 점화가 좀 안되긴 하지만 이 방향. 점화기가 위쪽으로 올라간 방향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히터를 자동차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구멍 이쪽이 맞아요. 자 이제 히터를 고정시켜 줘야 되겠죠 히터를 고정시키는 방법 나사들을 다 꺼내 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이 부품 가지고 히터를 차량에 고정합니다 고정하는 방법은 먼저 좀 힘들겠지만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요 나사를 조여줍니다 보이시죠 저는 손으로 할게요 꽉 조여 주셔야 돼요 꽉안 조여 주시면 가스가 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사항 이쪽이 배기관이라고 했죠? 배기관 온도는 거의 30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플라스틱이나 나무 재질이 있다면 탈 수가 있어요. 그런 건 피해 줘야 돼요. 30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어서. 자, 지금 너트 가지고 너트 4개로 히터를 고정시켰습니다. 자동차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한번더 이 철판 피스 가지고 일자 받침대를 자동차 바닥에 고정시킵니다. 드르륵! 고정시키면 되겠죠? 네 개. 히터를 자동차에 장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힘든 과정이에요. 구멍을 뚫고 히터를 장착하고 이거 차 밑에 너트 조일려면차 밑에 기어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힘들죠? 받고 여기까지가 가장 힘들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자 이제 두번째, 연료 라인을 장착하겠습니다. 여기 기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통 안에는 열어볼까요? 니플이라는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기름통에 설치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니플을 구멍을 뚫고요. 근데 구멍을 잘 뚫어야 돼요. 구멍을 뚫을 때 이런 접합부 위에다 뚫으면 니뿔이 고정이 안 됩니다. 니뿔만큼 구멍을 뚫고, 보면, 여기 안에 고무막이 보이죠? 이 너트를, 아, 이 니뿔, 요걸, 기름통 안쪽으로, 이름통 안쪽으로 밀어넣은 다음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통과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손도 안 들어가는데 이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철사 있죠? 철사를 가지고 얘를 걸어요. 그런 다음에 철사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안으로 살살 집어넣은 다음에 구멍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뭐 낚시하는 기분이 겠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철사를 가지고 엄청나게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구멍을 빠져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바깥쪽에서 나사를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닛불의 설치 위치는 이 정도. 너무 바닥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바닥에 설치하면 이물질 들어와요. 이렇게 닛불을 이용해서 기름관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닛이딱 달았으면 고정 고무를 끼우고 기름관을 연결하면 되겠죠? 기름관을. 네, 이런 방법도 있고, 근데 이 닛불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설치를 잘못하면 이 틈으로 기름이 셉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치하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차라리 기름통이나 이 위쪽에 구멍을 이렇게 넣어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주의사항 기름 파이프가 바닥까지 안 내려가게 해주세요 바닥까지 내려가면 그 기름 보면 아무리 깨끗한 기름도 여기 가득 받아놓고 일주일만 놔둬보세요 바닥에 갈색 침전물이 생깁니다 이걸 바닥까지 내리면 펌프가 침전물도 같이 빨아요 그러면 펌프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살짝 끼워가지고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기름통을 설치했어요 기름통을 설치했으면 여기서부터 쭉쭉 와보겠습니다 기름통을 설치했으면 다음에는 요거는 오일 필터입니다 설치 안해도 돼요 만약에 기름이 깨끗하다면 기름이 약간 지저분하다면 오일 필터를 설치해 줘야 되고요 오일 필터 설치도 똑같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걸 기름관 고정구물라고 부릅니다. 적당한 용어를 못 찾았어요. 이거를 끼워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우리 필터에이 화살표가 기름의 진행 방향이에요. 그럼 이 화살표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히터 쪽으로 갑니다. 화살표 반대방향은 기름통 쪽으로요. 이렇게 끼워주시고 필터를 끼웠습니다. 방향을 꼭 맞춰주셔야 되고요. 여기로 끼워볼게요. 오늘은 천천히 히터의 모든 설치 과정을 다 기름파이프를 잘라가지고 끼워줍니다. 오일필터까지 설치했습니다. 오일필터 설치했으면 이거는 벽에 나사로 박아줄 수가 있어요. 뭐 그냥 띄워놔도 상관이 없고요. 처음에 히터를 설치하고 펌프를 작동시키면 이 오일 펌프 때문에 여기 에어가 많이 차있죠. 기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이불을 빨든 뭘 하든 기름을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필터까지는 필터를 설치했으면 다음엔 오일 펌프를 설치합니다. 오일 펌프 어디 갔나요? 아, 여기 숨어있습니다. 자, 오일 펌프입니다. 오일 펌프, 마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일 펌프를 받아보시면 이안엔 항상 기름이 차 있습니다. 왜차 있냐고요? 저희는 전 제품 테스트를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기름이 차 있어요. 오일 필터를 보면 방향, 이쪽에 기름이 들어가는 방향, 플러그, 잭 보이시죠? 까만 플라스틱 부분 이쪽에 기름이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름관 고정 고무를 이용합니다. 어이거 이거, 이거 왜숨 찰까요? 다시 한번 기름이 들어가는 방향, 나가는 방향 화면을 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네.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아 이제 좀 앉아 봅시다 이 펌프를 설치할 때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향은 아, 하나 끼웠다 이거 다시 빼가지고 이쪽을 빼자 자이 부품은 무엇이냐면 펌프를 고정하는 고무 브라켓입니다. 고무 브라켓을 이용해서 오이시야 보이시나요? 이거 어떻게 끼워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끼워도 되고 이렇게 끼워도 되고 펌프를 끼운 다음에 차벽에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차들마다 구조가 다 틀려가지고 저는 그냥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부품을 빼먹은 게 있어요. 네, 여기서는 제대로 해볼게요. 바로 뭐냐면 기름관을 고정할 때 밴드가 당철 밴드가 하나 있습니다. 기름관 고정 부무마다두 개씩 두 개씩 끼워줍니다. 이쪽도 두 개를 끼울게요. 끼워주고 조기도 끼워줘야 돼요. 지금은 촬영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끼웠습니다. 이걸 끼우니까 더 빡빡해지네요. 기름관 고정밴드를 양쪽 이용해서 양쪽 끝을 고무의 양쪽 컷을 고정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거를 꽉 고정시켜 줘야지 기름이 안 셉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꽉 고정시키면 기름관이 짜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펌프에 기름호스를 연결했습니다. 연결했고요. 펌프를 설치할 때는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펌프를 설치할 때는 기름 나가는 쪽이 위를 향하게 돼요. 기름 나가는 쪽이 위를 향하게 해야 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펄스 펌프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실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전기가 꺼진 상태에서 유체를 통과시키면 줄줄 새요. 즉, 이걸 아래쪽으로 이렇게 설치하면 얘가 밀어내는 양에다가 밀릴 때 자동으로 끌려 나오는 기름까지 해가지고 더 많은 기름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유량 측정을 못해요, 히터가. 유량 측정을 정확히 하려면 히터를 세워야 된다. 여기까지도 됩니다. 그리고 최소 몇 도까지 되냐면 30도까지 돼요. 30도까지. 이렇게 하면 기름이 더 많이 공급됩니다.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얘는 세워야 된다. 제일 좋은 건, 이상적인 건 45도 각도입니다. 45도에서 60도 사이. 그리고 펌프를 설치할 때 주의사항, 또두 번째 주의사항. 펌프는 항상 유면과의 높이가 중요합니다. 펌프가 기름통보다 너무 높이 있으면 기름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최대 한계는 기름통 기준이 아닙니다. 기름통의 유면. 기름의 면이죠. 기름의 높이. 기름의 높이 기준으로 이론상 1m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50cm 기름보다 위로 50cm 이상 올라가면 안됩니다 아래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으로는 1m 1m 보다 더 펌프가 내려가게 되면 기름이 여러분들 물쭉 빨아가지고 후딱 되면 저절로 나오는거 아시죠 그런식으로 중력에 의해서 기름이 펌프를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그러면 히터로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정말 예민하죠 그리고 펌프 설치 시첫 번째 각도, 두 번째 높이, 세 번째 주의사항. 바로 펌프의 위치입니다. 펌프의 위치는 기름통이랑 가까운 게 가장 좋습니다. 기름통과의 기름통과 펌프와의 거리는 1m를 넘지 마세요. 펌프랑 히터는 6m까지도 돼요. 67m까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기름통과 펌프는 1m를 넘으면 펌프가 기름을 빨아당기지 를 못합니다. 그건 모든 펌프의 특성이에요. 펌프는 밀어내는 거예요. 유체를 액체를요. 밀어내는 거고 기름통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 기압차. 펌프가 밀어내가지고 이만큼의 저기압이 생기죠. 그 기압차를 이용해서 기름이 끌려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체를 물리적으로 땡기는 펌프는 없어요. 밀어내는 펌프는 있어도요. 밀어낸 만큼 기압이 낮아지고 기름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펌프는 기름통과 가까워야 된다. 펌프 설치 시 유의사항 세가지였습니다첫 번째 각도, 두 번째 높이, 세 번째 기름통과의 거리 꾹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 이제 펌프까지 설치했으면 펌프를 히터에 연결할 거예요. 기름관 고정 고무를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반도를 두 개. 그리고 이 밑에 기름관을 꼽아주세요. 그리고, 꼽아주고, 이 밴드를 조여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기름, 연료 공급 라인의 설치가 완성이 됐어요. 처음에는 에어가 차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어가 차 있고요. 그리고 기름관 설치할 때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이쪽으로는 아까 뭐가 나온다고 했죠? 배기관이 나와요. 배기관의 온도는 처음에 250도 정도 됩니다. 근데 기름관이 배기관 가까이 있죠? 최대한 케이블 타일을 이용하든지 무엇을 이용해서든지 기름관을 배기관에 닿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최대한. 아니면 스치면 녹아버려요. 녹으면 뚝 끊어집니다. 자, 그럼 기름관 설치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히터에 전선을 설치하겠습니다. 히터 전선을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이거는 까만 선, 빨간 선이 있어요. 당연히 무엇일까요? 배터리에 연결하는 선입니다. 히터를 배터리에 연결할 때 주의사항, 또약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에 직접 연결하세요. 여기, 시거잭 연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히터가 가동될 때는, 점화기가 작동할 때, 최대, 히터 종류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일단, 최대 값을 해드릴까요? 최대 150와트 또는 14만폐 이상의 전기를 소모합니다. 시거잭은 묵전돼요 타버려요. 어떤 분들 나는 시거잭 해가지고 잘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한두 번은 잘 돼요. 아니면 두세 달은 잘될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거잭은 언젠가는 망가집니다. 두 번째, 히터 껐다 켰다 하신다고 여기 잘라가지고 스위치 달 치는 분들이 있어요. 스위치 달 거면 20A 이상 견디는 스위치를 다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는 스위치 다 5A짜리 달더라고요. 그 스위치 달면 저전압으로 시동이안 걸리거나 스위치가 탑니다. 세 번째, 얇은 전선 가지고 확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선 확장하실 때 여기 달려있는 것보다 두꺼운 걸 사용하세요. 안 그러면 또 저전압 에러가 떠요. 이렇게. 전선을 배터리에 연결할 때 주의사항 3 개. 시거잭 쓰지 말자. 스위치 웬만하면 쓰지 말고 쓸 거면 20암페어 이상. 세 번째, 전선 을확장할 거면 굵은 전선을 쓰자. 안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히터를 설치하고 켰는데 계기판에 전원이 안 들어온다. 요거 보이시나요? 퓨즈 박스에요. 여기 보시면 약 15A짜리 퓨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계기판에 전원이 안들어오면 90% 이상 요게 불량입니다. 요게 끊어진 거예요 이거는 카센터 가면 다 팔아요. 배터리 연결했다고 치고 여기서 실내라서 히터를가동하진 않을 겁니다. 설치 방법만 알려드리고요. 자 그다음 히터에 보면 이런저런 잭들이 많이 있어요. 아, 이건 어디에 연결하는 거고, 이건 어디에 연결하는 걸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찾아보면 그 모양에 연결되는 선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일 큰 거? 어디에 연결할까요? 히트에서 나오는 메인선이네요. 연결 끝까지 밀어넣습니다. 두번째, 이거 뭘까요? 이거? 이 선이네요. 연결.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마지막 남은 선 하나. 계기판. 살살 연결이 돼요. 딸깍. 자, 이제 여러분 보셨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히터에 아까 첫 번째는 연료라인 공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전기라인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너무 쉽죠? 근데 힘든 게 있어요. 힘든 건 뭐냐. 연결하는 건 쉬워요. 선정리하는 게 힘들어요. 이거 자동차 안에 이 선들 그냥 전선 쭉 늘어놓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 측면에 내장재 약간씩 뜯어가지고 그 안쪽으로 전선을 돌리거든요. 그게 더 힘듭니다. 쬐 꼽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냥 새 뚝뚝뚝 꼽으면 끝났고요. 더 힘든 것은 전선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 기름관도 마찬가지예요. 기름관 저 되게 쉽겠죠?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이 기름관을 정리하는 거예요. 설치 업체 가면 이 기름관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거보다 훨씬 플라 이건 철인데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파이프가 있어요. 그걸로 기름관을 다시 한번 감싸줍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 기름관 감싸줄 때 제발 안쪽이 보이는 투명한 재질을 써주세요. 기름관 안이 안 보이면 나중에 히터 불이 안 켜질 때에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히터 불풀안 켜지면 기름관부터 확인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관을 포장을 해줄 거면 시커먼 거 말고 좀 안쪽이 투명하게 보이는 파이프를 사용해 주세요. 이건 업체에도 부탁을 드려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 쓰면 히터 불이 안 붙을 때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는 히터 조립의 90%를 완성한 거예요. 너무 쉽게 설명했나? 마지막 온풍관을 달아줍니다. 온풍관 온풍관 달아줄 때는 이거는 온풍관 뚜껑입니다. 온풍관 뚜껑을 달고 안 달아도 돼요. 달고 밴드를 이용해서 대형 밴드를 이용해서 조여줍니다. 이쪽이 온풍구 나오는 쪽이에요. 모터 있는 쪽이 온풍이 들어가는 쪽이에요. 조여줍니다. 조여줍니다. 자, 온풍관이, 을 장착했습니다. 온풍관을. 이 온풍관은 지금 보시면 50cm가 좀안 돼요. 그런데 잡아당기면 약 1m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온풍관 설치 시 주의사항 히터 설치 시 이쪽으로 찬바람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이 찬바람은 히터의 연소실, 몸통을 식히는 역할도 해요. 즉 히터를 설치할 때 찬바람이 들어가는 이 입구 있죠? 이 입구를 너무 벽면에 가깝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찬바람 유입이 잘안돼서 히터가 과열 에러가 뜹니다. 두 번째. 히터 설치할 때 밀폐된 박스 안에 설치하지 마세요. 밀폐된 박스 안에 설치하면 또 과열 에러가 뜹니다. 히터 안쪽으로 찬바람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돼요. 온풍관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배기관을 설치해 봅시다. 배기관과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흡기 필터입니다. 역시 밴드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요. 배기관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배기관 여기 배기관이 있습니다. 배기관에는 소음기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배기관에는 이런 부품을 미리 달아놨네요. 얘는 배기관을 고정시키는 브라켓이에요. 소음기를 달아줍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자동차 운전하다가 잃어버리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추가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소음기를 달아줍니다. 엔드를 음. 하나 넣고. 소음기까지 달았습니다 보이시나요? 흡기, 배기 이때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흡기 하실 때 자동차 이게 하부에 있을 거예요 측면이나 흡기필터랑 배기필터를 설치하실 때 자동차 진행방향 있죠 앞쪽 앞쪽으로 향하지 말도록 하세요 자동차가 운전하다가 막 시속 100km로 운전할 때 히터를 가동시키면 정화가 안되면 꺼집니다 불이. 측면이나 뒤쪽으로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흡기 같은 경우는 주의사항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배기 같은 경우는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도 기름관 당한 거 보이죠? 배기관에 기름관이 닿지 않도록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배기관 같은 경우, 자 각도를 보세요. 이 정도까지는 아, 이정도는안 된다. 배기관의 각도는 지금 제가 책상이라 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해주세요. 왜 그러냐? 모든 연료가 연소할 때는 두 가지 물질에 나옵니다. 첫 번째 CO2 이산화산소예요두 번째 H2O 왜냐? 기름이라는 게다 탄소랑 수소의 조합이에요. 걔네들이 산소랑 만나면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수소는 물이 돼요. 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수증기가요. 그랬을 때이 각도를 위로 향하게 하면 히트에서 나온 수증기가 이 안쪽에 물로, 물이 돼서 고여가지고 어는 경우가 생깁니다. 황당하죠.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히터가 꺼지고 나서 고인 물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게 방향을 아래로 잡아주세요. 의외로 물 많이 생겨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눈비 오면 이쪽으로 물 들어가지고 막히기도 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품이 있습니다. 이런 부품은 말로만 설명 드릴게요. 소음기를 고정시켜주는 장치예요 브라켓.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얘를 고정시켜주고, 고정시켜주는 게 많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걸로 소음기를 고정시키고 이걸로는 차라리 흡기관을 고정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응용. 히터를 언박싱 해가지고 자동차에 설치하는데 뭐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구멍 뚫는 거 생략했고요. 구멍 뚫는데 20분 걸린대요.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히터를 구매하셔가지고 장비 잘못 달았는 분은 업체로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차종마다 뭐 설치비는 다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직접 내가 히터 설치에 도전을 하겠다. 제가 설명드린 그것만으로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못해요. 어, 차에 구멍을 못 뚫겠어요. <웃음>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히터 설치 과정. 첫 번째, 히터의 바닥에 나사를 끼운다. 두 번째, 일자판대기를 설치할 곳에 딱 고정시키고 구멍을 뚫는다. 구멍 뚫는 공구는 챙겨드립니다. 세번째, 뚫은 구멍에 히터를 안착시킨다. 네번째, 자동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네개의너트를 고정시킨다. 아, 물론 그 전에 이거부터 박아주면 좋죠. 피스로, 강철 피스로 얘를 먼저 박아주면 고정이 딱 돼가지고 좋아요. 자 그럼 첫번째 단계가 히터를 자동차에 설치하는거예요 몸통을. 두번째, 연료라인을 설치. 연료통에 연료관을 넣는다. 두번째, 연료필터를 설치한다. 연료필터 설치할 땐 방향성에 주의를 하자. 그리고 세번째, 펌프 설치. 펌프를 설치할 때는 각도, 높이, 기름통과의 거리에 조심을 하자.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작업. 전기 작업 주의사항 시그잭 쓰지 말자, 스위치 달지 말자, 전선 연장할 땐 두꺼운 선을 쓰자. 배터리 에 직접 연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마이너스는 차체에 접지해도 돼요. 전선. 그리고 마지막에 흡기관 달고, 배기관 달고, 온풍관 달고, 그때 주의사항, 밀폐된 곳에 설치하지 맙시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직접 무시동 히터 설치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해보세요. 아마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실패하면 그대로 싸가지고 카센터 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무시동 히터 설치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도 이거 한번 해볼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웃음>